일어나는 문제다, 그치? 이것은 우리가 심리작용이했다 그치? 그런데 인간의 근본은 뭘까? 인간이 서로 심리작용을 하려고 하면 이 개별적인 것을 알아야만 둘이 그부트가 있을 때 우리 풀까, 이가 개별 사과를 알아야 두개 합쳐가지고 풀 거잖아. 그럼 인간은 어디서 왔을까? 하늘에서 떨어졌을까? 사장님, 장난이니까. 야, 이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거. 우와 어, 운명적이에 이게 머릿속에도 없을 거고 이거 아니잖아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그 흐름을 정의하기 위해서 푸는 거예요자 그러면 현실과 이론은 우리는 일치해야 되겠죠 그죠 학문이라 하면 현실과 이론은 일치하지 않으면 그건 학문이 안 되는 거야 그죠 누구말따는 뭐, 현실은 이러는데, 이런, 이런, 하고 재배가. 자, 누구말따나, 즐기는, 즐기는 양력인데, 오늘 입춘이다, 그제? 즐기는 양력인데, 어? 입, 업력 쓰는 사람들이 오늘부터 일월 1일에 해석, 오늘부터 병신년대 보는 거야. 그 전에 있는 사람은 뭐고? 병신 육감하는 사람들이야. 맞잖아. 오늘부터 사주에 보게 되면 오늘부터 병신년대잖아그 앞에 태어난 사람, 어제부터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1월 1일부터, 어제까지 태어난 사람은 뭐고? 그건 완전 병신 육감 하는 짓이 되죠 <웃음> <그치>? 맞잖아 만사는게 <웃음> <웃음> 없다 이 말이야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텔레비전 어떻게? 1일부터 병신 일을 했다 그죠 그 사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누가 하나는 병신이다 그죠 아, 사주하는 사람이 병신이다 텔레비전 병신이다 그냥 논리상으로 어떻게 음력 쓰는 사람이 양력을 갖다 놔놓고 즐기는 양력입니다 그럼 양력 갖다 놔놓고 이것때부터 1월 1일도 하면, 이, 이게 병신육가 하는거지, 그제? 맞잖아. 그럼 텔레비가 맞는거야, 그럼 병신년 하게 되면, 양력 일월 1일부터 병신년이야. 병신년이, 병신년이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고, 병신년 쓰면 안 돼. 그럼 지금 병신육가 하는거야, 이거? 병신년이 어디서 나온지 모르는데, 우리가 지금 이걸로 똑같아, 이 인간이 뭐냐 인간이다. 운명이 뭐냐 운명이다. 그 무슨 답이고. <웃음> 그래서 인간과 인간의 이 마음의 상호작용을 심리라고 그랬다. 그럼 인간이 뭔지 알아야 될까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논리에 따라서 이 영혼이 우리는 태어나게 되게 되면 인간이 되는 거야. 인간이 태어나게 되면 우리는 귀신이 되는 것이다. 여기 이제 한 사람들은 이제 뭐그 뭐그 기초들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알지만 여기 있는 사람 모르니까 처음부터 다시 설명할 수밖에 없어, 그지?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 영혼으로 태어났어 인간이. 이거는 우리는 부모가 이 포함돼 있겠지, 그지? 우리가 부산 사람을 서울까지 데리고 올라가면 뭐 차가 있든지 누가 데리고 오는 사람 이있 있어야 되게 얘기를 데리고 올라면 애기 혼자서 걸어올 수도 없잖아. 그럼 얻고 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건 누가 엄마가 얻고 와야 되겠지. 그럼 나는 이 영혼의 세계에 있는데 엄마가 나를 얻고 온 거야. 그쵸? 그럼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야. 그러면 열심히 산다 이 말이야. 살다가 우리는 어떻게 해? 죽으면 돼. 그쵸? 자 죽으면 우리는 귀신 생활로 무조건 귀신 생활으로 가는 거야. 몸이 없잖아. 그죠? 귀신 생활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도라는 말 들어봤나? 그러면 천도는 어떻게 해? 귀신으로 있던 것이 우리는 인간과 인연을 끊고 다시 영혼의 세계로 돌아가서 다시 우리가 인간으로 되돌아 올수 있는 영혼으로 우리가 바뀌는 것을 우리는 천도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요새 보면 너는 옛날에 전생하게 되면 너는 이조시대때 우리 계산하면 참 웃기는 이야기다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웃음>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는 전생 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는 앞으로 올 내생이라고 한다 이것을 우리는 한생 구조를 한다 이것을 우리는 윤회사상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또 부활이라고 한다 그치? 그러면 그이 종교적인 개념은 인간은 영혼이 존재해 가지고 계속 태어 돌아온다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봐도 예수가 부활해 온적 없고 부처님이 부활해온적 없다 이말이야 2000년이 지나고2 5 0 0년이 지나도 없다 이 말이야 그럼 어찌 그게 거짓말이 있어 그제아 이제까지도 없는데 무슨 다시 오겠노? 그순거짓말이 순, 순, 돼. 그럼 종교가 지금 실질적으로 전부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권리도 모르고 자 그런데 돌아오지 못해야만이 당연한 거야 돌아올 수가 없는 거야. 예수도 돌아올 수도 없고, 석가도 돌아올 수도 없고, 누구도 돌아올 수 없는 것이 이 논리라,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보자. 자, 그, 우리가 옛날에, 하, 뭐 무당이, 무당이, 되든, 누구가 되든, 뭐, 선임이 되든, 어떻게 보면, 하, 니는 전생에 누구누구였다.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완전 귀신 장난치는 거다. 누구 말 때는 귀신 시다락 기름 까먹는 소리든 정말, 뭐, 우리가 논리성으로 한번보자 우리 여기에, 무당들 보게 되면, 간호장군이 억수로 꽂혀있어요. 온천지 간호장군이다. 그러면 중국의 간호장군이 하필이면 저 나라도 천인데, 우리나라는 말라고 여러 수직 꼴려모아와있노 그거, 그만, 그만큼 거짓말 아이가. 간호장군이 그렇게 많다이 말이가.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다이 말이야. 지금 막혀 가면 어게해니 네 이조시대에 무슨, 어? 그거 뭐고, 장부에 대사고. 이조시대에 장부 몇명이 있었겠노? 아이씨. 그지 그거 정말로 종교고, 거짓말 해왔고, 우리 그 무당들도 처음부터 거짓말 해온 거야. 아니? 마, 이게. 요새 와갖고, 요새 와갖고 도도회사잖아. 하, 아, 돈은 순간적으로 태워갖고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돈은 어떻게 순간적으로 태우면 그것으로 끝난다? 억기는 소리 좀 하지 마. 도 찾는 놈한명 오래. 그래. 누가 도하는 거? 도가 뭔지, 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도 채운다고 막, 그러고 도 찾다 했었고. 하, 아, 지금은 그렇게 막, 불, 불교도 지금 요새 뭐 도, 도 그것 때문에 억수시급다 페이스북에 막 엄청나게 올라온다. 그악거짓그거 얼마나 거짓말이 많은지 모른다 자 그래서 우리 전생을 우리는 정말로 올바르게 하나 해보자 이 전생도 규명하고 인생도 규명하고 내생도 규명하고 우리가 유래사산도 규명하고 그럼 부활도 규명을 해놔 놓고 왜 석가가 부활에 못해왔는지 예수가 다시 태어나지 못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죠? 그럼 그것을 우리는 한번 풀어봐야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인간부터 한거죠 인간은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 이걸 알아야 될까요? 인간이다 해놔놓고, 인간이 뭐냐? 인간은 인간이다. 운명이 뭐냐? 운명은 운명이다. 이렇게, 그렇게 할 거지. <웃음>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 인간이 뭘까? 그동안에 경험을 쭉 해갖고, 인간이 뭘까?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우리가 일때 보게 되면, 소주책 보게 되면, 영혼과 육체, 정신과 육체 막 일어났다. 그죠 영혼은 뭐 있다는 걸 우리가 뭐한 사람이 많이 했는데, 그죠? 정말로 그것만 갖고 해결될까? 그렇게 그 사람들도 그냥 대충 해갖고 막, 놈이 서니까 막 따라서 서는 거야. 나도 어차 다른 사람 스마트폰 쓰니까 나는 폴드폰 갖고 나는 스마트폰이라고 막 우기는 거다. 자, 그러면 영혼이, 우리가 인간의 정의를 한번 보자, 인간의. 인간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있을까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인간은 다섯 가지로 구성이 되어있다 영과, 혼과, 기와, 석과, 신 다섯 가지로 되어있다 우리가 영혼과 육체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다 영혼이 뭔지도 모르는데 정의도 못하는게 영혼은 뭐 신령이 되었다가 우리가 어떻게 뭐 교회 나가면 영혼이 그지? 성령이 했다가 뭐 이것이 영혼이 했다가 귀신이 됐다가 뭐가 뭔지 맞는지 막 구별도 못한다 이? 자 이거는 다섯 가지 인간은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러면 귀신은 귀신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을까 1 2 3 이것은 우리는 영혼 기석네 가지로 되어있다 이 다섯 번째 신이라는 것이 없다 하는 거다 그러면 사람과 귀신의 차이는 몸뚱아리가 없다 이거. 몸뚱아리 없는 것 차이다 이. 그러면 영혼의 구성은 한번 보자 영혼의 구성, 영혼은 뭘까? 영혼의 구성은 뭐 있어봐야 두개 글자가 두개 밖에 없으니까 그지? 자 영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이 영혼은 어디 있을까? 이러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있을까? 주밖에 있을까? <웃음> 네? 네? 네? 네? 여기 있을까? 주 밖에 있을까? 여기저기. 예? 여기저기. 여기저기. 내 가슴에. 그 가슴에. 하우. 여러분들 어떻게, 크게 좀, 크게 <웃음> 좀 놀아봐. <웃음> 그럼 우주 속에. 아,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 우주라. 아, 우리 생각보다 우주 속에 있으니까 우주 속에 있는 거지 뭐. 우리 당연한,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우주 속에. 그럼 우리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자. 간단하게. 하늘에 별은 몇 개일까? 무한대 저렇게 답하면 우리, 우리 답이 없다 이거지 무한대는 뭐냐면 셀수 없다고 어셀수없 네. 그렇게 답하면 답이 안 되잖아 뭐 우리가 개념이 없잖아 음. 그러면 재미삼아 한번 해볼까 하늘에 밤하늘에 별은 몇 개일까? 음. 내가 옛날에 천부경 육의 비밀속에 가있더니 840개. 840개. 840개밖에 안 어떻게 해서 840개인지를 가르 동쪽에 1 0 서쪽에 1 0 남쪽에 1 0 북쪽에 1 0 그럼 800개지. 그럼 가운데 스무스무. 그 스물스물. 그렇게 40개지. 그럼 바로 사개 그래서 8 4 0개그재미 들어요. <웃음> 자, 동쪽 안에는 100개, 서쪽 안에는 100개, 남쪽 안에는 100개, 북쪽 안에는 100개, 200개. 백0 0가 있잖아. 100, 그렇게 200개 아니가 그제? 각각 200개씩, 그8 0 0 완전 논센스. 아, 논센스도 아니고, 빽빽하 있잖아. <웃음> <웃음> <웃음> 지금, 아니, 지금 동쪽 안에는 보면 0빽하 있어, 에이? 있잖아. 단지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그럼 가운데는 백빽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 <웃음> 그가운는수부수이승이니까 그렇게 800살, 그럼말 그대로잖아, 우리는. 백백. 그지 그렇게 동쪽 늘에 백백, 서쪽 늘에 백백, 북쪽 800개 하고, 가운데 스무, 스무, 8 4 0개 지게, 아니? 뭐, 정확한 캐시는다음사살요 자, 우 백백하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우주 속에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우주를, 자, 별을 계산해갖고, 천체의 개념에서, 우주공학적인 측면에서는 이것을 우주라 하지만, 인간의 정신적인 이 영의 세계에서는 이것을 영의 세계라고 한다. 우주를 영의 세계라고. 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사람이, 사람만이 위대한 동물일까? 위대한 동물은 아니지, 그제? 우리 사람 있어봐야, 뭐, 바이러스, 우리, 지번에 메르스인데, 막, 우주수처럼, 막, 쓰러졌잖아. 단지, 두뇌가 있어서 똑똑할 뿐이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다른 민물들도 다른 바이러스라든지, 뭐, 지능이라든지, 이런 거갖고 우연한 것이 많이 있어요. 단지 생긴 게좀 이상하게 생겨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위대한 것이 아니라, 단지 지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로서 표현할 수 있는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행복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그랬죠 몰라? 제일 높은 나라 땅에서 제일 높은 나라 그것보다 좀더 높은 나라 그것이 바로 부탄이다 히말리아산 그렇게, 부탄에는 어떻게, 아, 이만 뭐 살게 어디 있 산이 점점 많겠는데, 갈, 갈라면 건너기도 힘들고, 길도 없으니까 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저끼리 이렇게 퐁쩍퐁쩍, 아우목다목하게 사는 게 가장 행복지수는 높은 거야. 우리 이거 행복하나? 여러분 행복해요? 아, 무어봐 우리 직구는 했는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가는 거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비극이다 는 거다. 우리나라에 지금 떠드는 말이 뭐고? 헬 코리아도 헬 코리아. 이거 뭐고, 이거? 헬 코리아. 세상에, 젊은 사람들이 오직 하면 한국을 지옥 코리아라고 하겠나? 그럼 얼마나 힘든 이나라인지 알겠지? 이 말이 탄생한 거는 정말 비극이다. 자, 자살률 최고 높지. 참, 응? 빈곤한 우리 노인네들 정말로 많지. 학력은 이만큼인데, 배웠기는 배웠데 아무 제 쓸모도 없지. 섬을 때도 없지. 젊은 사람 갈 때도 없지. 뭐, 어른들인데 처음부터 얹혀갖고 묵고 사는 것밖에 없지. 뭐, 앞으로 가서 희망도 보이지 않지. 평생 벌어 받아 저 밑에 저 앞에 닭장 집저한개 살락하면 평생을 버리도못 사지.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 여러분들이 빚을 3억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월급을 타갖고 몇 년을 갚아야 되겠네요 한 달에 100만원씩 해도 30년 걸리는 거야 그러면 요새 월급이 얼마나 되겠노 그치? 그 3억 빚내갖고 쭉앞 아프다고 말고미친나사람고그지 그게 도란갑이다 있는 사람의 행포에 있을 수 있다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헬코리아 이 비극이다 자 그래서 우주는 우리가 달, 별, 우주공학적인 천문학적인 것은 우리가 우주지만 은 영의 개념에서는 우주 자체가 영의 세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조금 있으면 어떻게 여러분들도 외계에서 온지 모른다 잉 여기서는 외계에 사람이 있다는 거다 인간과 똑같은 존재도 있고 너무너무 많다는 거다 잉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린 한번 풀어보자. 자 영이라는 것은 뭘까? 영혼의 세계. 영혼은 인간하고 다르다, 그지? 인간은 몸, 인간은 태어난 것이고 영혼은 이 영혼의 개념이 뭘까? 영의 개념. 영혼이 가지고 있는 영의 개념. 우리가 이것도 모르고 뭐 인간이 어떻고 뭐 인간의 심리가 어떻고 뭐 인간 공학이 어떻고 뭐 인간이 어떻고 이런 거 따지봐야 뭐 아무 소용없는 거야 이자이 영은 여기서 있는 영은 생명의 근원이다 영이라는 것은 생명이다 나무도 생명이고 응? 모든 생명체다 모든 생명을 응? 생명체가 되기 위한 이것을 어떻게? 이 영이 처음부터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권원이다 예를 들죠? 그렇게 모든 살아있는 거에는 이 영이라는 것이 다 있다는 것이다 살아있는 풀에도 있고 우리는 살아있는 민물에도 있고 동물에도 있고 사람에도 있다 자 여기서 혼이라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특성을 결정 짓는 혼이다 인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게되 dna 인자나 마찬가지다 자 이것이 인간의 특성이다 자 그래서 인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영혼은 태어나면 어디로? 인간의 몸을 빌려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돼지의 영혼은 돼지의 몸을 빌려서 돼지로 태어나는 것이고 닭의 영혼은 어떻게 다음으로 태어나고 이거야. 먼저 이지 누구 말잖아, 돼지 영혼이 돼지 영혼이 사람을 태어나고 사람이 돼지를 태어나고 이건 아니다 이 말이야.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여기서 영혼은 우리가 우리가 인간을 다루기 때문에 인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영혼. 그러면 이 영혼이 어떻게 이 부모의 인연법에 따라서 어떻게 부모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영혼하고 인간은 또 다르겠지, 그지? 그러면 어떻게 여기는 몸이 없지만 여기는 몸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영혼 똑같은 생명의 근원이다, 그지? 그럼 이 영혼 자이 영하고 이 영하고는 또다를 수도 있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은 인간의 특성과 플러스 부모의 혼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게다 부모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어떻게 유전적 특성이다. 부모의 혼이. 여러분들은 엄마 아버지 닮았죠, 그죠? 보면 지금 우리가 요새는 어떻 친자 확인도 할수 있을 것이고 모습도 그렇고. 엄마가 어떻게 머리가 잘심면자식도 머리 잘 심할 확률이 높고 이게 전부 다유전자 특성이야 그래서 이것이 부모의 혼이 유전자 특성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기능 이게 에너지의 총합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우리가 에너지라 하게 되면 우리가 단순하게 힘만 생각할 수 있지만 힘만 갖고 생각하면 안 된다 여기는 우리는 어떻게 이 에너지에는 우리가 인간이 느끼는 예지력, 예감, 그 다음에 또 텔레파시 우리 누구 발달여 요새 와 짱풍 이런 거 아니? 그런데 기치료는 아니다. 난 조금 있으면 기치료는 내가 설명해 줄게요. 기의 힘은 어? 대부분 다 기신의 힘이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게 몸으로 쓸수 있는 에너지 장기를 움직이는 에너지 우리가 두뇌로서 생각하는 거는 이 에너지 그리고 이것은 예, 예지력, 영감, 텔레파시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합친 거야 그것을 우리는 어떤 것인지 구별하기가 곤란하잖아요 이것을 총합쳐고 기라고 한 거다 그러나 요새 와서 아픈 사람은 기 치료해서 이런 것하고는 다르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습 습이 어떻게? 이거는 습관과 간섭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게 뭐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결은 저섭성 심리의 근본이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기 많이 먹여밥 많이 먹고 고기 많이 먹으면 여러분 당연히 살찌겠지. 채소 많이 먹고 밥 요만큼 먹면 으 별로 안질 거다 이말 그지. 그렇지. 그 바로 습까리나말 많이 하기 시작하게 되면 언제 계속 말 많이 하는 거고 그지. 이것이 바로 섭성이에이 섭성을 우리는, 이게, 다른 건 없잖아, 바에 행동심리, 여기 행동심리, 우리는 몸이 지기 되면 이거는 몸뚱아리다 이. 자, 우리가 심리 중에서 어떤 게 제일 큰, 이, 이 부모의 혼이 가지고 있는 거와 이 습관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키는 에너지다이 말이야. 행동심리는 실제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그렇게 반응했을 뿐이지. 이 행동 심리는 똑같은 사람이 환경이 달라지면 다르게 반응한다 이 말이에요. 환경이 달라지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시간에 동시에 한다 하더라도 반응이 다르면 다르게 한다. 주 반응이 다른데 주거고 항상 수치로 변하는 그 요인 갖고 우리가 그 사람을 푼다고 하는 것은 좀 웃기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이 습관과 간섭 일 습관과 간섭에는 공부한 능력, 기억한 거, 여러분들이 외운 거, 본 거, 경험한 거,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것이 우리는 어떻게, 해? 비록 기억에서는 모를 수 있어. 지나가 보고 이랬겠는데. 그러나 언젠가 여러분들이 찾아보게 되면, 아, 저게 뭔가 내가 언젠가 반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지. 어디서 봤는지, 어디서 봤는지 모른다. 그것이 머리에 이 연상으로 다 남아있는 거야. 둘이 남아있는 그것이 우리는 이 심리가 섭성 심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못 찾고 뭐 다른 것 심리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게 아니자 열을 들어보자 어. 그럼 조금 이따 가자 이. 시간이 너무 길어갖고 어.